안녕하세요 DJ 한민입니다. 저는 2004년도 악구정 클럽 스핀에서 데뷔를 하고 현재 15년차 D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2013년에는 쇼미 유어 빠세,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. 빠세호, 빠세호. 그 음악이 수록된 마일라이이라는 앨범이 많은 대중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2014년에는 어,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님과 함께 엑소더스라는 팀을 결성해서 샤이니 키님의 피처링으로 완성된 홀드원이라는 어, 앨범을 발매한 바 있고요. 같은 해에 Mnet에서 어, 방송된 헤드라이너 라는 DJ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. 2019년에 투 어, 워터즈라는 EP 앨범을 발매하고 전국 클럽 투어를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마쳤고요. 자, 저의 이 다양한 무대 경력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재밌는 DJ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DJ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